댓글도 이쁘게 달고, 내용도 알차게 썼으니 여미님이 좋아요랑 고장을 눌러주시겠지? 에? 에? 내가 아니잖아? 이상한 애가 단 댓글을 고장하셨네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이쁘게 썼는데? 아냐! 내 노력이 부족한 걸 거야! 내가 모자랐던 거야! 그래! 슈슈퍼체 슈퍼챗으로 되면 날 봐주시겠지? 음. 내가 아니라 저는 성의 없는 댓글에 좋아요를 해줬다고? 내가 아니라? 이 내가 아니라? 아니야... 내 노력이 부족한 거야... 금액이 부족한 걸 거야... 좀더 비싸면 날 봐줄 거야... 어? <목소리> 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얍. 응? 음? 민재야, 거기서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쓰지 마! 어머,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애가, 정말, 일로와! 오만 아니면, 여민이 형도 만족하겠지? 이 정도 금액이면, 날안 먹으면 못빼길걸에 야, 형 이건 아니지 우리 좋아 었잖아난 오만원 썼잖아 근데 왜 그딴 악플에 댓글을 달아? 아 형은 악플이 좋구나 알았어 형 나도 형한테 관심 받기 위해선 뭐든지 다할수 있으니까 기대해 님은 <놀람> 잉녀맨 잉녀맨 잉녀맨 저건 이녀맨이잖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같은 동네에 사는게 맞았구나! 어, 어디가! 여.. 여맨이 음. 어. 어, 저게 진짜 여맨이 형이 사는 집이라고! 김이야 너또한번 그러면 진짜 엄마한테 큰코 그 다친 줄 알아? 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퇴근해볼게요. 그래 리아 오늘 고생 많았다. 에음음 네. 음, 음. 어 오늘 요르르도 운동 간다 했잖아. 아아 맞다. 저 변장 좀 할게요. 잠시만요. 음. 어 아, <웃음> 아, 그래 어 고생 많았다. 네. 음. 음. 저기 여배님 네네 요즘 촬영하면서 뭔가 누가 계속 날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데 음. 어? 어? 저도요 저,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아, 혹시 음, 뭐 착각하고 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혹시 날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막 아니, 귀신 말 같은 말거 있고 막,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너 오늘 고생 많으셨고 뭐 다음 주에 봅시다. 음 고생 네. 많으셨어요. 네 퇴근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진짜 시선이 느껴지는데. 잡은 잡은 그렇게. 드디어 드디어 여매님 집을 찾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웃음> 아 힘들다. 여기다가 화장품 뒀는데? 다 어디 갔지? 아... 곧 촬영해야 되는데 진짜... 김리아님이 갖고 갔나? 아... 내 본척 어디 간 거야... 아... 녹화하기 전에 잠깐 로블록스 좀 할라 했더니... 아. 어? 설마 그 핑크머리가 가져간 건가? 아... 안 되겠네? 저기요, 김리아님... 예. 네. 혹시 어, 제 개... 화장품 가져가셨어요? 괴물이다! <웃음> 아뭐하는 거야.. 그냥 화장 조금 안한 거잖아요 괴물이다 아 됐고 제 화장품 돌려주세요 곧 녹화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요르아내 컴퓨터 어따 뒀어 로블록스 한판 해야 되는데 어? 아, 갑자기 무슨 컴퓨터 탈령이에요내 화장품이라 내놔! 컴퓨터 내놔! <웃음> 가! <웃음> <웃음> <웃음> 어우 뭐야 내가 잘때 분명 여기에다가 가발을 올려두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가발이 아, 없으면 구독자님들에게 내가 M자 탈모가 있는 게 알려질 거고 어?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100만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다 떠날 게 분명해 난 망했어 지금 보고 있는 구독자들 너네는 탈모 안올거 같지? 너네들도 언젠간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라 그러지아내 가발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에이 진짜... 어 촬영하기 전에 얼른 가발을 써야 하는데... 어, 가발 어딨어... 가발... 에이. 다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회사에 출근했으면 일부터 생각하셔야죠 여기다 눈내 명품백 어디다 어 내, 내, 내 명품백! 누구야! 누가 가져갔어! <웃음> <웃음> 다 모았다. 익니맨 크루 컬렉션. 이건 김니아의 컴퓨터? 어, 이 안에 리아님이 직접 모은 야동들이 말이 들어있다군. 그리고 이건 요르르의 화장품. 화장을 하니까 엄청 그냥 오크처럼 생겼던데? 그다음 담묘의 명품팩. 진짜인줄 알았는데 명동에서 산짝퉁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배님의 생명줄과도 같은 가발. <웃음> 이렇게 여맨이형 팬들 중에 최고로 악질 짓을 했으니 여맨이 형도 이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훔쳤다는 걸 알려주고 여맨이 형을 만나지? 아, 어! 그래! 굿 아이디어! 완료! 아, 아무래도 저희 스튜디오에 도둑이 된것 같아요. 도둑이 누가 내 면폭백을 훔쳐간 거야! 아.. 담요님.. 다, 다,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짝퉁 아니에요? 티나? 네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저는 중요한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도둑에 훔쳐갔다고요그 도둑을 잡아야 돼요! 아, 맞아! 그런데 뭔 수로 잡지? 지금 오이마켓에 잉여맨 크루들 물건을 누가 몽땅 판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난린데요? 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구매한다고 해서 그 도, 도둑 녀석을 만나보자. 어때? 헉? 응! 내가 잉여맨인 걸 들키면 안되니까 변장하고 여기서 만나보는 거야. 분명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안 오지? 하바른 내 사랑님 맞으시죠? 어, 네. 이 녀석인가? 일단 우리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음 일단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음, 음. 그런데 이 녀석으로 물건을 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팬이신가? 아! 아니? 엄청 팬이죠! 아 그래서 물건은... <웃음> 여기? 여매님이 쓰다 가발이에요! 아끼는 건데 특별히 여매형 팬이시니까 팔인 거예요! <웃음> 이거 제가 팔기 전에 핥아서 좀0점 좀 묻어있지만 괜찮을 거예요! <웃음> 이 녀석 이건 내 가발이 맞잖아 모두들 나와서 이 녀석을 잡아! 나와! 어? 아! 아! 아! 아! 잡아! 청소 잡으라고! 하마니! 아! 아! 아! 하마데 아! 아! 내가 지회만 받은 분들에게 잡히는가? 이 느낌 나쁘진 않은걸? 아아! 어, 더러운 녀석! 평택! 이 꼬맹이 녀석! 왜 물건을 훔치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너돈 때문이야 그런 거야? 돈 그딴 건 필요 없어. 여맨 형, 나너 뭐 이러고 싶진 않았다고. 하지만 형이 날 팔아봐 주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눈에 띄려고 했는데 형은 날 팔아봐 주지 않았어. 뭐라는 거야? 내가. 슈퍼챗도 5만원짜리로 쓰고 오죽하면 우리 맘마 지갑에 돈까지 훔쳤는데 형은... 형은 나보다 앞으로 우선시했어! 그래서... 난 더한 짓을 해서 형한테 관심을 받고 하트를 받을 거야! 형! 이게 다형 때문이야! 형 때문이라고! 형이 나에게 따뜻한 댓글과 하트만 달아줬다면 난이러지 않았을 거야! 하... 이 녀석 이렇게내 관심을 받고 싶었니? 내가 미안하다! 많은 댓글이 달려서 너의 댓글 못 봤나 봐 그래! 너 유튜브 아이디가 뭐니? 네 댓글에다가 하트도 눌러주고 정성스러운 댓글도 달아줄게! 아이디 뭐야? 정말요? 저도디티피에게 마음을 뺏긴 순정남이요! 닉네임은 내 팬이 아니네? 아! 아! 여배님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라! 너, 너 구독은 했니? 이게 뭐야? 너안 되겠다. 감옥 가자. 아! 야, 먀! 그런데 형보다 토티 형이 더 좋은데 어떡해? 내맘이 이런데 어떡해? 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